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이번에는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랜턴입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 가지고 이 랜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랜턴은 복스사의 랜턴입니다 좀 감성스럽고 빈티지하면서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먼저 조명이 좀 어둡다 보니까 조명을 먼저 켜놓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?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하게 생겼어요 풀메탈로 전체가 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? 전체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게감이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딱 닿을 때 바람이 불어도 이게 쓰러지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는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내구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어디서나 걸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탁자에 놓고 사용도 가능하고요 다음 충전방식을 좀 보겠는데요 여기 커버를 열게 되면은 C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충전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램프도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할 때는 완충까지 총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. 최소 밝기에서는 약 9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최대 밝기에서는 약 1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최대 밝기로 사용을 해도 2박 3일은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현재 불빛을 보면 은이 상태가 최저 밝기입니다. 이 상태가 최저 밝기고요. 그 다음에 최고 밝기는 이 상태가 최고 밝기입니다. 감성 랜턴이라 해가지고 어,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. 충분히 밝습니다. LED 상태는 최고 밝기는 약 250루멘 정도 됩니다. 밝고 굉장히 불빛이 은은하죠. 그리고 불빛 같은 경우는 어, 간접 조명입니다. 이게 조명이 바로 눈에 딱 비치는 게 아니라 이 상단과 하부에 LED가 있어 가지고 눈으로 직접 불빛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그만큼 덜합니다 저희가 보통 LED 랜턴을 쓸때그 LED의 빛을 바로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보지 못하는데 이 랜턴 을 같은 경우는 간접으로 조명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어도 눈에 피로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현저히 줄어듭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도 눈에 피로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랜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캠핑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올리브그린 색상인데 색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흰색을 좀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요 흰색도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검정색도 굉장히 이쁩니다 다크하고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메탈 부분이 이 검정색이거든요 이거와도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캠핑 와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캠핑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사용을 할 때도 흑자 위에 놓고 사용을 해도 굉장히 불빛이 은은합니다 집안에 보면은 전등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전등다 끄시고 이거를 탁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만 켜놓으셔도 술 한잔 할때 굉장히 감성 있는 술한 잔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우치를 주는데요 이거는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줄것 같아요 이 파우치는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를 담아 갖고 다니기에도 좋은 파우치지만 이 랜턴을 파우치 안에 넣고 이렇게 걸어놔도 빛이 더 은은해져요 굉장히 감성틱한 랜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랜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준 이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경고함입니다 우선 다 메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플라틱이 스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캠핑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충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충전기 C타입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램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틱한 디자인이죠 제가 항상 가성비 있는 캠핑 장비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가성비는 가격이 싸고 사용할 만한 장비 이거를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캠핑장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핑을 다니시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다니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번 캠핑을 다니셔도 동계를 빼면 많아야 7번, 8번 다니실 거예요. 그럼 이걸로 캠핑 장비에 돈을 투자한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집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겁니다.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집 안에서 매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가성비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랜턴 구매하셔서 좋은 캠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